안녕하십니까. 7월 11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모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증시는 견고한 고용지표로 인한 경기침체 완화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또한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를 웃도는 장당의 금리 역전 현상은 이날도 계속됐습니다.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주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 이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됐는데요. 이에 따라 연준이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살아났습니다. 유가는 저가 매스엠인 미국 고용지표 영향으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증시는 호재보다는 악재처럼 반영이 된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주에는 6월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금주에 가장 영향을 줄수 있는 지표가 될수 있겠네요.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발표가 된다면 연준의 슈퍼빅스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입니다곧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의 영향도 증시에 영향을 줄수 있겠네요.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들께서는 h t s 화면번호 4 0 1로 트레이딩 커밋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40%, 매도 60%로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7%, 매도 93%로 역시 매도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90%, 매도 10%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의 방향성에 영향을 줄수 있는 지표들이 금주 발표 예정이오니 관망하시면서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1,700포인트와 12,6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98달러와 107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720달러에서 1,770달러 사이에